올해 대구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될까?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지역 부동산 업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가격 하락, 미분양 누적 등 주택시장 지표들이 싸늘하게 식으면서 주택 경기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의 연이은 해제 요청에 이어 권영진 대구시장이 직접 나서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했지만 대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지난해 말 무산됐다. 지역주택경기침체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해는 대구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될지가 지역부동산 업계의 주요 관심사다. 지역부동산업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수성구를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오세하다. 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사실 동구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 요건을 갖췄는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이다. 정책이 너무 주먹구구식 이라고 비판하면서 모든 지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풀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는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지역의 한건설사 관계자도 대구 는 부동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지역부동산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적극 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시 행사 관계자는 수성구는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을 풀어주지 않을까 싶다 다만 수성구의 경우 핀셋으로 파동만 풀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동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많았다 대구시와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동구는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요건 까지 갖춘 상황이라 지난해 최소한 동구만이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2019년 말에 부산이 규제지역 해제 후 가격이 급등했던 사례가 있어서인지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아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국토부는 대구 주택시장 침체가 더 지속돼 야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하고 내다봤다. 이에 대구시는 국토부의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알리면서 규제 지역 해제를 계속 요청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대구시 자체적으로도 지역업체 간담회 공공주택 물량의 분양 시기 조정 건축심의나 사업계획 승인 강화 등을 통해 공급량을 줄이거나 분양 시기를 늦추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 대구 부동산 시장은 나아질까? 대구분양대행사인 리코아랜드디 관계자는 광역시라 3년 전매 제한은 계속되겠지만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청약자격요건이 달라지고 대출여건도좀더 풀려 실수요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다고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매수심리가 얼어붙어 있고 대출도 막혀있는 상황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개선될지 의문이라면서